난 노래하고 싶어. 그냥 노래하고 싶어.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어다 때려. 너 지금 너만 위해서도 행복하고 싶어. 난 단지 그뿐이야. 이 노래가 대체 얼마만큼 사랑받을 건지 고민하지 않고. Yeah. 오늘도 지나갔네. What have I done today? 내 꿈과 현실 그 사이에 사연. 틈을 더벌려 놓은 것 같네 내 비좁은 방 안에서 내 것이 아닌 노래를 부르네 또 사람들에게 난 행복하다 말해도 oh no, oh no. 사실 아니란 걸 너무나 잘 아는 걸 이젠 더 싫어 난 노래하고 싶어 그냥 노래하고 싶어 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 때로너직 너만 위해서도 행복하고 싶어 이 노래가 대체 얼마만큼 사랑받을 건지 고민하지 않고 I just wanna do it I just wanna say I just wanna do it I just wanna sing it yeah. I just wanna do it I just wanna sing I just wanna do it I just wanna do it Yeah 하면 더 괜찮을까? 지금 이 노를 들으며 웃어볼까? 다 바보 같은 걱정이었다며. 내가 바라던 대로 살고 있을까?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나 지금 이대로 멈춰버리지 마. 난내하고 싶어. 계속 노래하고 싶어. I just w a n n o i just wanna o i s wanna s n i just wanna it. I just wanna it. I just w a n n i just wanna it. I just wanna i just wanna i s n n it. I just wanna do it. I just wanna do it. s a n n a n i a n n i just wanna do it. I just wanna o s i n